이 사람이야말로 약간 살쾡 같은 느낌인데 악바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? 깡이 있다고 해야 될까? 수술이나 작게는 시술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걸로 보이고. 그 좋아지. 그러니까 보인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그 사람 위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.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인생 똑바로 잘산거 맞아? 뿌린 대로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고 있던 거 맞아? 안녕하세요. 연안신당 연예계십입니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?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겠지. 아, 아니 그거 말고. 약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멀티비타민? 한제? 그것도 한지 얼마 안 됐어. 아, 불러드릴게요. 에이. 어, 건강이 안 좋은데 수술을 하신 거예요? 최근에 했어요. 이 사람은 지금 봤을 었때 수술이나 작게는 시술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걸로 봤을 었때 회복이 전혀 안될것 같은 건 아닌데? 건강하게 다시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건강하게 생활은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힘든 지경까지 갔어요? 힘든 지경 갔다 오신 분은 맞아요. 어, 그러니까 힘든 지경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딱더 사시려나 보나? 그 그러니까 보인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그 사람 위에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. 그게 무슨 뜻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회복을 하는 걸로도 보이고 걸을 수도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래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. 일에 대한. 응, 응. 일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사주로 봤었을 때는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남자 같은 사주기 때문에 악바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? 뭔가 깡이 있다고 해야 될까? 그런.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고 이 사람 봤었을 때는 이렇게 몸순으로 치지 않았으면 오래해 많이 안 좋아했을 수 있었겠다 오히려 더안 좋아했을 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뭔가를 칼로 내 몸을 대면서 뭔가 더떼지는 것처럼 더 보인다 명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나이를 먹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이 사람은 내일막기로 내려가는 거 보인다? 자기 자신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참막 이런 이건 지나지 않았나 그런 욕심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끼는 있는데 뭐 그것도 많고 많은데 이 사람 아픈 것만 있어요? 관제가 없어요? 엄청 낫어요 어. 이 사람은 구설시비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어디든 가든 돈이 원튼 원튼. 어, 원튼, 원튼 원튼 원튼 근데 이 사람 자기가 인생 똑바로 잘산거 맞아? 뿌린대로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고 있던 거 맞아? 아니야 내가 어떤 면이 좀 아니예요? 갑자기 이 사람이 다른 면으로 보여지는데 사람한테 너무 잘안됐어내 밑으로. 좀, 조금 깔맞다. 응. 내가 잘났다고막 이렇게 하는 거. 머리는 똑똑하고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약간 살킹 같은 느낌인데. 사진을 보면 응. 그 그런... 어, 살퀴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할것 같은 사람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을 것 같기는 한데 결코 이 사람이 되게 깨끗한 돈을 벌었다고 난말 못하겠어 올해도 음. 사실까요? 나는 올해도 사실 거로 보여요 이때부터 왜 8이라는 숫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8년을 얘기하는 건지 그때 한번더 고비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8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고 음 8년일 수도 있고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분 누군지 알려도릴게말하나 알아요? 그러니까, 서정이씨라고 <웃음>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대요. 지금 음, 음. 하나 찍을 준비, 인스타에 이제 음. 사진을 올렸는데, 음.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. 어떻게 안 돼요? 걱정 마세요. 네, 얼굴로 보니까 안 그러겠네. 옛날에는 뭐좀 깔봤다고 음, 지금도 그런. 음. 지금은 많이 안 그러려고 하겠지. 근데 이 속에서 비웃겠지. 안나 이렇게 봤어. 이렇게 막 하네. 이런 스피리리 막 이런 거 있다가 그럴 것 같은 사람. 이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이야. 내가 잘난 척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. 사실 서세원 씨한테 좀안 좋게 폭행을 당하고 음, 음, 음, 이혼을 했어요. 음, 근데 음, 그 정도가 음, 참고. 음. 응. 그렇게까지를 당했는데도 참고산 이유는 정말 많을 거라고 보여 근데 이 사람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식 때문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상대방이 무서웠다 공포감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 헤어지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이 사람은 머리로 똑똑한 거지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자식이랑 묶여있는 사람이잖아 남편이라는 그 배우자가 그랬을 때는 폭력을 당하고 뭐 그랬다라고 한다면 공포감에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있어 그으로 배우자를 못 찾고 뭐 그랬는데 형에 배우자의 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일찍 결혼을 했던 늦게 가던 갔다 와야 되는 사주거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야 만나지 않았더라면 떵떵거리면서 혼자 잘 살수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깝다 이 사람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할게 할 이제 동반자처럼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이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거지 안 만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. 아까 그 팔이라는 음. 게 여기도 음. 해당이 되는 음. 걸 수도 있겠네요. 이 사람은 그냥 건강으로 모인 게 팔이야. 다른 쪽에 음. 문제가 생길 음. 수도 있다 거는 음. 말이 돼요. 음. 그 아지랑가 전이를 얘기한 거 아닐까?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작가를 해요? 맞아요. 책을 내고 어, 그 글을 쓰는 건지 작가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야말로 속세를 벗어나서 혼자 동떨어지듯이 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 외로워서 바글바글거리는데 이렇게 나오지 말고 좀 동떨어져서 그러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. 음, 씀이죠 음, 음, 음.